자 여러분 영상 보기 전에 좋됐다고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으 구독까지 가위 눌리는 것 같은데 지금 <웃음> 신났죠 신났지 터로킹 <웃음> 추고 신났지 지옥 슬쩍 한번 탐사해보고 오겠습니다 예예 yeah, yeah. 아, 중요한 건 혹시 보니까 두 가시죠 아 그러네 여기 다이아 3개 오 오 보고 드립니다. 거인 없습니다. 오케이 okay. 저기가 좀더 살기 좋을 수도. 절로 okay. 옮길래 근데 농사를 못 하잖아. 가끔씩 열로 돌아와서 하는 거지. <웃음> 근데 거인 없으면 아예 가서 탐사를 하죠. 일단 돌아오십시오. 오케이 okay. 영원몰에 있는 지역 가면은 뼈블록은 많이 얻을 수 있을 텐데. 보시면 <웃음> 저... 좋아요. 잠깐만. 오케이. Okay. 야, 야, 야, 씨, 이거 누구? 야, 야, 이거 누구야? 씨, 아 어지러워. 씨. 수박이랑 호박 심어놨는데. 예, yeah, 너무 좋아. 아, 깜짝이야. 어, 네. 그 빨진 니은깜짝이 여기. 근데 자기 좋아하는 거할 때는 왜 평소 사람의 리액션 이상으로 반응이 빠르지? 거의 발로란트 레디언트급으로 빠른데? <웃음> 반응이 아 원래 그래야지 행복하단 말이야 빨리 행복해지는 지름길이야 한 펜아 네? 너 어떻게 팬 관리하면은 펜 이름이 한나리 부펜이야 <웃음> 뭐라고 한나리 부펜? 저 저분 자기기에요 리액션하다 잘못 부를 뻔했어 달걀 여섯 개 봤어? 오 더해봐요. 봤어? 더해봐요. 여기. 잠시만요. 한 펜이. 왜? 한 펜이. 야. 네? 태광에서 철도 하나 하나 다 떼가지고 이거 지금 롤러코스터 만들어 놓은 거 봐, 지 혼자. 미친 사람인가 아. 이 사람? 잠깐만. <웃음> 카트? 카트는 카트... 어디서 봤어? 태광에서 지금 카트 따왔네. <웃음> 이거 타실 분. <뿐. 웃음> 일단 밀어봐. 오. 근데 올라오는 게 힘든. 그것이 한편이에 마지막 문제. <웃음> <웃음> 우리 나름 재밌게 살고 있구나. 그러네. <웃음> 나름 즐기며 잘 살고 있다 우리. 압박한 세상 속에서도 취미 하나쯤은 있어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. 거 저거 봐. 그리고 소가 어느새 저렇게 많아졌다니까. <웃음> 맞아. 우리가 불면 덕분에. 네. 소가 늘었어 얘 도끼 없구나 켈빈 네. 단장님 네. 그 단장이란 사람이 이런 거 되지 않합니까아 <웃음> 알았어요 다시 탈라고 아니 뭐 키즈카페 왔나 저거는 땅에 묻힌 보물지도 보물 찾으러 갈까? 보물 가까이 있어 어 보물 나? 은근 가까이 있어 여기 음음 음. 가깝지 않습니다 아 그래? 어? 지도가 열렸네? 가깝습니다 그래 열려있잖아 우리 지금 개인 상자를 만듭시다 개인 상자는 왜죠? 그렇게 신뢰가 있진 않잖아요 아 저는 개인 상자는 필요 없고요 네. 그냥 단원들 접근 금지 상자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맘대로 빼가지 않는 상자 네 맘대로 빼가지 않는 상자 개인 그래, 상자는 그래, 필요 없거든요 그래, 그래. 이거 한번만 다 주시면 안 돼요? 진짜 다이아 좀 모아 놓자 우리. 음, 음. 이거 한번만 주세요. 내가 으니 내가 가진다. 안 돼요. 나이 고갱이 네. 하나만 만들었어요. 지옥 가려고. 저기 한팬 님. 네. 목적지가 저렇게 뻔히 보이는데. <웃음> <웃음> <이걸> 다만 <다다다니는. 웃음> 앞장 서시죠, 그러면? 갑시다. 어, 네. 오케이. 다녀오세요. 어, 같이 가요. 오케이. 우리의 방향은 남쪽, 남쪽이다. 저도 피곤해서 농사 좀 할게요. 야 근데 왜 양을 <웃음> 여기다 넣어놨어? 연비야! 네? 한편이 농사 좀 빡세게 좀 부탁할게요. 오케이, 너 이리 와. 저 자리 남습니까, 케빈님? <웃음> <회장님. 웃음> 단장님 자리가 남을까요? 밑에서 자원 케어 케게 차라리. 오케이, 그러면 은 한편아 농사해, 뭐해? 낮잠이랑 새참 좀 먹고. 새참 같은 소리야, 너 죽고 싶어? 또한 번? <웃음> 가 좀... <웃음> <지금> 돌도끼가 <웃음> 울고 있는 게안 보여, 지금? 근데 왜 갑자기 우리 삽질 해야 돼? 여기거든. 아, 여기야. 네. 아니, 그러909 하면 되는 거 아니야, 909? 찾았당. 어, 찾았어. 오! <웃음> 어, 야, 연어, 연어. 연어, 연어. 이이 <웃음> 아, 아니, 자, 먹 먹지... 상자에 모아서. 우리 셈만 막 우리. 아몇 개인데? 아몇 갠데. 아니, 상자에 모아보자 그러니까. 아이고. 그러면... 다다다 넣어 다 넣어봐. 일단 다 넣어봐 다 넣어봐. 어. 세니까두 어. 개씩 두 개씩. 나도 이렇게 두 개. 빨빨야리빨리 오야. 야. 야. 또... 야. 아. 자 우리 다들 건배 한번 할까? 치 h 스치 r 스 혹시 좀 남을까? 어? 야, 하나 남았으니까 <웃음> 비밀로 할게 한 패랑 한 패랑은 이거 먹어 그거 뭐야? 수중호흡 물약이야 오우 물에서 <웃음> 숨 쉰다 <웃음> 오다이거 마음에 <안에> 들어 <웃음> 수중호흡이라니 야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포션이 <웃음> <웃음> 자네들 이곳이 예전에 바다라고 불렸던 그곳이네 아, 아. 그렇습니까? 어쩐지. 원래 여기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고. 어? 야, 이동굴이야. 요이 동굴에서 우리 그때 다이아 발견한 걸 거야. 뭐 자수정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난데? <웃음> 집에 있던데요. 아이씨. 뭐야, 그거 내가 집에 건축하려고 갖고 온 건데. 지하게 <웃음> 됐어. 야, 야, 근데 난도 <웃음> <남에도> 얼마나 빡쳤으면 <웃음> 팬이 그래도 웃받네. 야, 내가 <웃음> <나 그냥> 건축하려고 <웃음> <웃음> 아이다 뭐야,라고 했어. <웃음> 거미스폰 없을까요? 그냥 아무래도 안 되겠다. 한나리 부펜 강퇴시켜야겠다. 아주 왜냐하면 그분은 강퇴해도 상관없긴 한데, <웃음> 한나리 부펜 잘라야겠다. 예, 오, 시청자, 시청자, 시청자, 아 시청자, 시청자. 한 편아, 네? 한 편아. 너란 날로 한 편은 누구야? <웃음> <웃음> 란 날로 한 편은 누구야? 또... 아니 애들 힘났네 그냥 <웃음> 너 방송에서 도대체 뭘 모으고 있는 거야? 아주 신이 났지 그러니까. 그냥 아니 의도하지 않게 모인다고 <웃음> 너 주먹 뒀다 <아니>. 어땠어? <웃음> 너도 주먹질 주먹질 좀 해! 해 불어 언제 캐요? 죽여벌랑 죽여벌랑 아우 좀 비켜 어 대가리 찍어버리기 전에 비켜. <웃음> 아니 저세 개만 해줘요, 형. 알았어. 잘 들을게. 아 그러면 이렇게 할게. 내가 다 만들어줄게. 기다려. 오. 뺏지 말고 기다려. 내가 철 구경까지 아, 다 만들어줄게. 아 철까지요? 오케이. 진짜 응. 죽일까? 왜요? 이러니까. 아, <웃음> 넣어놓게. 넣어놨어. 응. 넣어놨어. 어디다 넣어놨는데 넣어놓을 기능이 없는데. 철 <웃음> 구워진 거 하나 내놔, 빨랑 그 와중에 죽이 싫어가지고 몸비틀면서 미노가 다 분한가요? 쭉... 어, 진짜 질려버리네, 이 녀석! <웃음> 와죽기 싫어가지고 그냥 몸이 베베꼬여 그냥 <웃음> 와 진짜 독한 녀석 한편아 근데 여기는 진짜 네. 철 수준이 아니다 여기는 다이아 수준이다 맞죠 응. 나 이런 데서 다이아 많이 봤거든요 탐지기 응. 킬까요? 어어 어, 잠깐만 여기 안쪽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그니까. 여기 안쪽에 여기 여기 한칸칸좀 한 봐봐 뭐없는데 흐 <웃음> 병장님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전 올라왔는데요? 야이씨 오히려 요렇게 두고 요런 식으로 두르는 방식 이거 봐요 지시계책 와우 나도 하나 줘보게 이거 보세요 대충 바로 한글로 번역해서 얘기해 주겠네 에에 Survey Cops Field Guide 응 음. 어... 도움말 아이씨아 그리고 케빈님 네자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와 저것도 국끼리 먹으면 예. 진짜 맛있지 지금 예, 케빈님이 제일 좋아하는 막, 부거입니까, 부거 야, 아닙니까 부거 야야야나 부거국 좋아하긴 한데 여기서 잘못 먹었다간 <웃음> 뒤질거같은데 <것> 한 <웃음> <웃음> <산> 무바라 <웃음> 무바라 아이씨 자격자 기능 뭐 필요있나 그아 이거 갖다준거니까 또 안먹을수도 음, 없고 음. 씨 이 자연산이다. 자연산. 야, 근데 도... 와. 야! 님. 어? 대박. 왜? 여기 엄청 와. 어나 어지러. 어우. 나, 어, 어... 나 제대로 된거 하나 뽑아. 위로 와 봐. 뭔데? 이거 언제 끝나, 멀미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와. 빨리 와 봐. 빨리 와. 미쳤다, 진짜. <웃음> 와! 나 몰라. 한번 부끄러워요. 이나공주. 이나공주가 잡혔어요. <웃음> 왕자님은 어디 계신가요? 야, 이어 공주 저 정도는 마녀가 목소리를 요구를 안 했을 것 같은데. <웃음> 마녀가 그냥 가라고 요구했다는 소문 야, 그냥 아, 가라! <웃음> 안 아유, 가니까, <웃음> 어, 넌 나가라. 야, 가라! 아나 가라! 물 밖으로. 나 코다리 싸울래! <웃음> 기다려봐. 음. 어떻게 죽이는지까지 다 나와있습니다. 봅시다. 어이? 오? 아, 잠시만요. 여러분, 이거 봐요. 크래프팅 눌러서 스트링 하면은 하나만 더 더, 하나만 더 만들어 주세요. 오, 이게 이렇게 같이 만들어져? 아니, 나도 책 하나만 만들어줘. 아, 책대로 있네. 더 이거를 크래프팅 종이를 뽑아 쓸 수가 있어요. 무한대로... 아, 어어어... 어, 어. ODM 기어가 그거 아니야? 가스 타고 날아다니는 거? 에 hey. 입체기동 장치인데 아 야, 케빈님 아 이거 철 미친 듯이 들어가는데요? 예 이거 깨달았습니다 에? 왜 양털을 실로 만들 수 있었는지 예 뭔데 ODM 기어를 만들 때 에. 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외에도 실이 더 쓰이니까 어떻게 쉽게 만들어놨나 보네 아, 아, 아 오케이 오케이 가스 트리거가 컨트롤러구만 예 가스 트리거를 메인 손에 들고 입체기동 장치를 왼손에 아, 라고그치 왼손 잡이 해서 음. 아, 요런 식으로 어, 그러면 한쪽에 칼 들고 입체기동장치 해 가지고 날라다니는 느낌인가 보네.